그, d파 메 A가 음. 1, 2, 3일 때, 음. A가, 음. 그, 그러면, 요렇게, 아이고. 보이지 않아. 요렇게 되겠네요. 음. 그래서, 아예 아퍼 음. 그럼, PA를 구하면요. 네. PA를 구하면, PA,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2, 3이거나, 음. 1, 2, 음. 1, 3, 음. 2, 음. 2 음. 3, 1, 2, 3, 아무것도 없을 때, 1, 2, 3, 4, 5, 6, 7, 8, 8개. 음. 예, 음. 요거 이래요. 그리고, 음. 그럼 요 소리는 뭐죠? 피가 어, 그럼,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PA는 을 제대로 써 주세요. 이건 어떤 집합이다? P다. 네. 좋아요. PA는